어, 어, 뭐야. 순식간에 지나갔어. 어 오, 뭐야? 순식간에 지나갔어. 오! 어, 내가 놀래네. 왜안 돼? 몰라. 이게 이 수시에 좀 그간. 나이 뭐. 이나 하나 남겨 줘. 나도 먹을 거야. 아들 해봐, 아. 아들이, 아들이 해봐, 아들이 아들이 봐왜 뭐? 이게 짱 음, 짱짱해야지 터지나. 우리, 우리 이쑤시기가 너무 그거 한가 봐. 바늘로 해, 야돼 어. 바늘로 해, 다. 난되 어? 왜, 왜 이렇게 저래? 응. 아, 박지니까 그나 봐. 아. 자, 갑시다.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나 이래야 얼마라고 음. 맛있는데 음, 맛이 있어 그 포도 주스로도 <웃음> 와겠다 <우와. 웃음> 어, <맛있겠다. 웃음> 여기 저기, 여기 저기.